곧이어 특집 JTBC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JTBC 2022 우리의 선택 뉴스룸이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매일매일 더 다채로운 대선 뉴스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대선은 JTBC. 이름 김고은, 직업 배우. Hey, hey, 내 피. 비... 시청자 여러분, 2022 우리의 선택 특집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8.4%, 윤석열 후보가 47.7%로 예측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워낙 초박빙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피말리는 개표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전부터 투표함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개표소 연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개표소에 이희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이 기자, 이제 막 투표함을 열기 시작한 거죠? 지금 개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개표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2022 우리의 선택 특집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일산 스튜디오에서 오대영 안나경 앵커가 진행하는 비전 어게인 3부가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w a 슬립케어 매트리스는 내 몸을 잘 알거든 내 체형에 빈틈없이 맞춰주고 나한테 딱 맞춘 탑보로 한번더 편하게 곧이어 대선은 JTBC 2022 비전 어게인이 방송됩니다 JTBC